속보입니다.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오늘 4월 12일 수요일 오후 4시 37분에 규모 2.8 진원의 깊이는 3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약 1시간 전인 오후 3시 20분에는 규모 3.1 진원의 깊이는 7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1월 2일부터 오늘 4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 10분 기준 일본 이바라키현 지진을 살펴보면 이바라키현 북부. 14번 이바라키현 11번 이바라키현 남부 10번 약 3개월간 35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문제는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5.1 4.4 3 9의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다음 날인 3월 4일 이즈제도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 대지진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국은 2월 6일 보름달이 뜬날 발생한 터키시리아 대지진 이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역시 2월 6일 터키시리아 대지진의 영향을 일부 받았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수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연구팀은 터키시리아 강진 이후 국내 지하수 관측정 두곳 문경 강릉에서 지하수 수위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문경 관측정에서는 본진 이후 지하수 수위의 7cm 상승한 뒤 여진 발생 후 3cm 하강 했으며 강릉 관측정에서는 본진 후 3cm의 수위 상승을 탐지했습니다. 다시 일본의 이즈제도 3월 초 연속 6번의 강진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즈제도의 지진은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지진을 발생시킨 후에 치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 연속 강진을 만든 후서쪽 김키지역과 간사이 옆에 주고쿠지역인 시마네현 동부지역에까지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동반되어 발생되었던 규슈 오이타 현과 휴가나다의 지진 그리고 시코쿠현 도쿠시마의 지진을 고려해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이바라키 현부터 규슈지역까지 모든 지역이 흔들거린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흔들거림이 과연 일본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진동일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중앙 구조선 단층대 주변의 지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본대 지진 당시에도 같은 형상이었듯이 화산 폭발이 증가 하는 건 역시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최근 부리구리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인근 마남 화산 주변과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그리고 일본 규주 지역의 중소형 화산들의 잇따르는 화산 폭발들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 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